아이비리그 커트 바리깡 영상에 이어 위쪽 머리 커트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페이스 커버를 붙이고 커트를 시작할 겁니다. 아이비리그 커트는 무조건 짧게 하는 것보단 앞머리 쪽의 이마 형태와 모질을 고려하여 길이를 설정합니다. 영상의 고객님은 모발 두께감이 있으며 손질이 잘 되는 반곱슬 모발입니다. 길이를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바가지 형태로 잘라줍니다. 큰 형태의 틀을 먼저 만들어두고 두상에 맞춰 디자인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냥 내려서 자르지 않고 옆으로 당겨서 자르는 이유는 정수리를 기준으로 일자가 되어야 되기에 영상으로 보시면 옆으로 당겨서 자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전체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 가이드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무조건 반듯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앞에서 자르는 것이 오니 뒤에 서서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머리를 전체적으로 들고 자르는 것이 아닌 앞머리를 조금 덜어두고 고객님의 두상 모양에 맞춰서 사선으로 들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두상 생긴 그대로 잡아서 들고 커트 하시면 됩니다 정수리를 기준으로 앞쪽 머리 가이드에 맞춰서 두상 모양대로 둥글게 잡고 커트합니다. 대부분 뒤쪽 자르실 때 왼쪽에 서서 자르실 겁니다. 저는 오른쪽에 서서 두상의 각도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릅니다 위쪽 커트와 아래쪽 상고 높이 맞춰서 연결해주는 커트를 합니다 그럼 두상의 모양 그대로 잘리겠죠 위쪽 커트와 아래쪽 바리깡 작업했던 부분 연결하여 상고 높이를 재커트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귀쪽 있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뒤로 연결되는 부분의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는 거라 3mm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질감 처리를 위해 드라이기로 모발을 뒤로 넘겨둔 상태입니다. 빗을 이렇게 잡으시고 두 상면 사선 그대로 올라가면서 티닝 가위로 모발 끝 처리를 부드럽게 커트합니다. 전체적으로 커트선의 2-3cm 정도만 정확하게 잡고 틴닝가위로 가볍게 자릅니다 틴닝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일자가 아닌 비스듬히 눕혀서 잘라주세요 층을 틴닝가위로 부드럽게 사선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커트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